자또 다시 한 시장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가봐서 어떻게 변했는지 아마 뭐 가격은 거의 비쌀것 같아요. 망고. 어, 어. 펜시노고만도 말린 망고. 베디주리 민라. 근데는. 이런 말린 걸 이런 거 사는데 별로 사고 싶진 않다. 아, 방금 전에 저 1층에 호객행위를 지나서 2층으로 올랐어요. 여기는 보니까는 가방 팔고, 신발 팔고, 모자 팔고 하는 곳이네. 여기는 아우자이 파는 곳이고, 아, 저아줌마 아, 제가 예전에 찍었던 유튜브에 나왔던 아줌마. 아. 오 사이. 남자. 오케이. b 야. 10만 đ 남자 10만 đ 여자. 18. 여자는 얼마 여자? 아빠. 아니, 여자. 20만 đ 20만 đ yeah. 아, 오케이. Okay. 네, 이제 이 금액이 여자. 20만 đ 아, 오케이. Okay. y yeah. Thank you. 근데 저기가서 또 픽스 픽싱. 픽싱. 정말? 하? 픽싱. 픽싱. 아, 아빠. 픽싱. 싱 아, 오케이. 야. 픽싱 20만 동? 야. 싱 20만. 집. 아빠. 어. 오빠. 어. 올리마. 올리마. 오케이. 아빠, 아빠. 어. 아니. 지금, 지금 저아줌마가 20만 동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20만 동은 아닌 것 같아. 전에도 이 40만 동이었는데 거기에다가 그것도 맞춤으로 할 거면은 여기서 이렇게 딱딱 옷을 사이즈별로 하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나중에 또 배달까지 하는데 한 10만동 정도 더 들어가요 여기서 이렇게 작업들을 다 하시죠 가방들도 팔고 우와 신발 어? 운운하 얼마야? 파운니파운니 파운드?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저거는? 크로스? 크 this? 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크로운동로는크로 25만동, 30만동, 아, 35만동 싼거는 한 25만동 부터 아. 있다? 오케이 까만 25만동, 20만동 오케이 오케이 오케 그리고 한 15만동 정도면 살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운동화 퀄리티에 따라 다르니까 아무튼 여기는 또 여자분들 좋아하는 가방하고 막 이런 모자들이 되게 많이 있네 이 집은 호객 행위를 안 하네 이 집은 가격이 좋나보다 그 다음에 가방 이런 허리에 차는 이런, 이런 가방 이런 가방 하나 사고 싶은데 이거는 15만동 부르다가 깎아서 1 2만동이래저 안쪽에 노스페이스 가방도 있고 어, 이거 얼마야? 이거 이35 이것도? 이거? 35? 35? 똑같아요 똑같아요? 됐어 비싸 50만 45. 아, 요거는 45만 동이래. 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여름에 신는 런닝 같은 경우는 35만 동 정도 보는 것 같고. 좀, 거 같고. 이게좀 발목까지 오는 거 농구화처럼 생긴 거 이거는 45만 동이래요. 어, 슬리퍼? 슬리퍼. 바우니 10만 동. 아, 나이키 슬리퍼는 10만 동. 네. 엠 ơi. 야, 엠 ơi. 이 이거 바우니 이거 얼마에요? 12만동 이것도? 쌤쌤? 반이라 15 12 이거 1이아 깎아 깎아 12 깎아 10만동 깎아 1만네아 이건 5,000원 괜찮네요 5 0원이면 작은 사이즈 아 o 지 10만동 10만동 리 15만동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5만동 아까 딴데 10만동인데 퀄리티가 다른가 보다 이거 봐 이제 지금 가니까 10만동 부르고 있어 아 그럼 안돼 아, 여기 오늘 한국에서 는 단체 손님들이 너무 많다. 한국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어니? How much? 120? 네. Yeah. 아. 아. 이거는 5. 8만 동. 이거는 8만 아. 아, 이거는 8만 동. 이거는 8만 동. 아, 이거는 10만 동. 그러니까. 퀄러티가 좋은 거는 20만, yeah. 12만 동. 이거는 8만 5. 동. Okay. 이거 l 레이디 원피 e 아, yes. Okay. How much? 아, uh, this one. 아, uh, 10이. 12만동, 네. 아 6천원 정도 하는구나. 네, 네. 아,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 8만동. 8만동. 아, 난방 네. 이거 이쁘다. <놈동> 어, 8만동이래 이거는. 네, 여기 셔츠 185번이 가장 싸네요. 제가 다닌 데 중에선 다 음. 웬만한 건다 5만동이에요. 다른데 뭐 6만동, 7만동 이러는 것도 185번, 종류가 가게가 뭐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렇게. 나이키 반바지 남자건데요거요요 안에 여기 나이키 글자가 있잖아 요거는 8만동이래요 4천원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반바지들 이런거 안에 허리춤에 글자 없는거 이런건 다 5만동이래 그 다음에 이 바람막이 한번 치고 15만동 아 바람막이는 15만동이래요 나이키 여기도 있고 저 앞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에브리띵 5만동 오케이 아, 그 다음에 이런거 운동할때 입는거 집에서 입는거 이것도 5만동 다음에 이런 것도 오만동카 8만 8카8티 아, 8만 아, 카만티만 8만 응. 8만 8만 8만 8만 8만 8만 8만 8만 8만 8만 8만 8만 8만 8만 8만 만만 8만 8만 8만 8만 8만 8만 만 8만 8만 8만 8만 8만 만만 8만동 파지, 맞지? 5만 동. 동. 어. 여기 반바지들이 짝 색깔별로 있는데 반바지들은 다 5만 동.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예. 3만 동. 아, 요거는 3만 동. 이거는. 4만 동. 아, 요건 긴거바지 4만 동. 이거는 진짜 입은 듯안 입은 듯한 그런 재질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원피스 8만. 아, 원피스는 여자 원피스는 8만 동. 4만. 어? 6만. 아, 요거는 6만동이래요. 남자셔츠는 6만동. 어. 근데 이 집이 좀 싸게 파는 것 같긴 해요. 185. 어, 여기가 185번. 185. 그 다음에 또이것 네. 15만동. 어. 15만동. 어. 아, 요거 바람막이다. 15만동. 여러분들이 한 시장에 오시면 오빠 소리를 아마 평생 들을 거보다 더 많이 들을 거예요. 아마. 본인보다 나이 많은 아줌마들한테? 이 집이 또 속옷으로 유명한 곳이죠. 162번 아. 아, 사람들이 많기는 하네요 남자 남자 얼마에요? 바우니요? 아한개 한개 3만동 아, 10개 10개 사면은 예. 10개 서비스 2 3 2 2 1 1아바1 1 1 1 1개 사면은 1 1만동인데 서비스 3개 더 준대. 오 여기 1 1 1 1 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한 파란색도 있고 여기 좋다. 여자 여자는. 1 1 1 1 1 1 1 1 Uh, this. How uh, uh, uh, 아, दिस 바우니어? 아, 여자 거는 비트레스 되시구나 아, 진짜. 타낭도 티비. 저기 아, 여자 거는 2만 동이고 다섯 개 사면은 10만 동인데 하나 더 주고. 아, 10개 사면은 세개더 주는구나. 아, 아, 아, 똑같네. Yep, yeah, yeah, I understand. Very good. 와, 이거 좋다. 1 5 0 0 0원거5 0원위에거는5만 이고요 아래거는3만이래요이거요 원래 이렇게 싼가? 여자 속옷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싸다 원아 이거는, 이거는 5만 이래요 5,000,000원 5 0 0이 아이 아이 I come back, I come back. Thank you 아이 집이 162번이 대박이네 속옷은 162번이네 진짜 아줌마가 이제 다른 데랑 경쟁하고 뭐 크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는 일단 다섯 개 사면 하나 더 주고 10개 사면은 세개더 준다 빤스 네, 그렇게 종이에 적혀져 있는 걸 보여주네요 아줌마 되게 인자하게 생기시고 좋아요 그리고 어? 여기다 <웃음> 또 왔어요 아, 저저이집 여기 할머니 분들이 인상이 좋아서 예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저보고 여기 앉으라고 여기 아주머니가 3하고 n yes t e r d a y yes t e r d a y 3년 전에 온 것도 기억하시고 와. 아무튼 여기는 뭐 그냥 비슷해요 이거 이거 실밥 이거 실밥으로 이렇게 된 거는 6만동 다른데도 다똑같아 그냥 실밥이 아닌 거 이건 5만동 이거 스티커처럼 붙여져 있는 거 이런 것들 뭐, 다 비슷해요. 뭐, 여기, 여기저기 다녀봐야 뭐. 뭐, 0개 사면 서비스를 준다. 그런 거 없는 이상은. 음, 가격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오이 요거, 나이키 반바지. 요거 좀, 좀 짧은 반바지거든요. 요, 실로 돼 있고, 주머니는 자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5만 동, 2,500원. 그리고, 아 티상고. 어있지 이거. 어. 요거. 요, 카라 있는 거, 역시 실, 실이고요. 색깔 괜찮죠? 약간 다크 그레이 한 거, 요거. 팔만동아 여기 좋아요. 여기 가게가 144번? 여기 가게가 144번이에요. 나이 드신 어르신 두 분이서 하세요. 베트남. 남편분하고. 그서 여기는 처음부터 가게 물어봐도 사기를 안쳤어요. 3년 전에도 그랬어요. 응. 여기 한뭐 커피도 철고, 팔고 말린 과일도 팔고 코코넛 과자도 팔고 한식 안쪽을 좀더 깊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뭐 이것저것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베트남 시장의 대부분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뭐 먹을 때 있는 거는 당연히 이런식으로 갑판대 식당 같은거 뭐 이래저래 커피도 팔고 달리 치약도 팔고 어, 망고, 아, 망고, 망치. 젤리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 좋게, 좋게, 응. 아, 응. 괜찮아요, 땡큐. 아, 땡큐, 땡큐. 아, 저 사탕도 저렇게 파는구나. 저걸 하나씩 먹어보라고 하면 주더라고요. 망고 캔디인가 봐. 이 집도 뭘, 아, 이 집은 베트남스러운, 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를 사네. 요 와 어? 허헤헤 <웃음> 땡큐 <Thank you. 웃음> 애들 인형도 팔고요 어 아무튼 힘들다, 아, 구경 잘했어요 아 여긴 또 할머니가 반미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해서 파는구나 어 할머니 여기서 하신지 오래 되셨나? 야 이건 진짜 베트남 가정식이다 저거 돼지고기 간장조림 해가지고 와 맛있겠어요 아무튼 바깥에는 이렇게 라탄가방이나 기념품 같은 거 파는데도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길 건너편에는 이렇게 생겼다 아. 와저 가운데 있는 저 노란 집은 옛날부터 있던 집이겠죠 근데 양쪽에 와이 집하고 이 집은 건물 지을 때 어떻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네 딱 붙어있거든요 그냥 건물을 남의 건물인데 이렇게 다 붙여서 짓더라고 신기하네 이거 안 무너진 게와 구경 잘하고 갑니다 상인들이랑 이렇게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대답하고 상대하는데 너무 힘들다 지쳐요 아무튼 재밌어요 보이시죠 이게 2 5 0만 원. 아저씨한테 드릴게요 된다 이4 6카1 0 0만 오케이 2 4 6카0 0만이2 0 0만이20 30 40 50 2 5 0만2만오 552만동 정확하게 이렇게 한국말로 다 세서 이렇게 줘요 그렇죠? 하나 둘셋 넷다 하나 둘셋 넷다 200만동 252만동 돈이 되게 많은거 같죠? 이죠 인터넷에서 아저씨 얼굴 봤어. 그래서 여기 왔다고. 아저씨, 아저씨 인사,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저 봐. 바 오케이, t h a n 아저씨 진짜 친절해요. 여기 가게 이름은 수안하, 스완하, 수안하고요. 여기 위치는 에뭐뭐 워낙 유명한데니까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가 한시장에서 꽃가게 길 건너편. 물론 이 주변에 그 금방이 몇개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제일 많이 바꾸기도 하고 뭐, 다른 데 가봐야 비슷비슷하겠죠 뭐 아무튼 제일 가까우니까 편